나는 전설의 포터다 데스 스트랜딩으로 세상이 멸망한 지금 사람의 힘으로만 할수 있는 운송이 필요할 때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배달을 완수한다 야! 드디어 도착했군 아니 물건 저물까 정말 대단하군 역시 전설의 포터야 조금만 손 삼겨도 터지는 소형의군 이렇게 안전하게 배달하네 다른 물건은 뭐지? 이번 배송은 정말 정말 조심히 옮겨야 해조금이라 손상이 가는 터스도록 되어 있어 소형에 또 옮겼는데 더할게 있나? 환불이 여겼네 제차 말하지만 정말 조심히 조심히 다뤄야 해. 대체 뭐길래 그런 거지? 어 조심해! 이런 시...